5월 9일 우리 어, 유초등부 공백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만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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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 우리가 교회를 못, 못, 가지, 못 가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은 힘들었지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여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지. 자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예솔리가 우리 위해서 성경 읽어주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52절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공간, 공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 것 같다 라고 하셨다 영어도 읽어줄 거야 예솔리 Then Jesus said to them, So every teacher of the Lao who has been taught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He has both new things and old things saved in his house and he brings out both those new things and old things. Amen. 자 찬양 시간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 따라 순종하리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우리 찬양 드릴게요. 이전에 함께했던 찬양이 아마 기억 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박수 치면서 해봅시다. 나는 일어나요. 나는 어나요 주님께 나를 주옵지마. h e n o m n a e s a r a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무를 하는데도 집에서 이 뻥끗뻥끗하면서 따라해줘서 너무 고마워. 같이 찬양하니까 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정말로 같이 모여서 찬양할 때 정말 좋았지. 그런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목소리 크게 내지 않더라도 찬양하면 진 정말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 주셔요. 자, 길고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오늘은 어, 른 예배 같이 드린 친구들은 알겠지만 천국 열쇠. 열쇠 알지 여러분? 신라우또 키. 자, 이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대. 그런데 천국의 열쇠가 정말 뭔지?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얘기해 볼 거야. 자, 이 누구야? 우리 옛날에 봤던 그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였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잉? 예수님이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그때 베드로가 아주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였었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오, 굿!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잖아. 그리고 어이 칭찬하시고 또한 가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 그거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문을 열고 또 닫을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문인지 알아? 그냥 집 문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야. 우와 대단하지 않아? 천국에 있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니. 그런데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하셨나? 오늘 어린 이 설교 잘 들은 친구들 있지요? <웃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 이니 어, 보내신 그리스도에 아 그리스도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어. 우리 모두에게. 네다. <웃음> 아. <웃음> 이 캡처에 없는 친구들 미안해. 다음번엔 다른 캡처 쓸게요. <웃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에게 네. 모두에게 주신 이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특히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문을 열고 그 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또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할수 있다는 뜻이야. 꼭 천국의 주인처럼. 그런데 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처럼 주인하고 똑같이 할수 있대. 그런데 이 천국문을 딱 열었어. 뭐 하라고 천국문을 열을 걸까? 천국은 뭘까? 천국은 바로 바로 누가 계신 곳일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천국을 열어서 보여준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어,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잘 알려주는 거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야 하고 잘 알려 주는 것도 천국 문을 샥 열어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어? 예수님 왜 그렇게만 해요? 또 불평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어. 우리 주님이시잖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잖아. 이렇게 잘 알려 주는 것이 천국의 문을 샥 여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여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주님이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잘 믿게 하는 것 그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천국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야. 천국 문을 열면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이지. 이 천국 문을 열수 있는 키 열쇠를 우리 친구들 모두 가졌어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가졌어. 이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더잘 믿고 더잘 보여주고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줄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 하늘 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마치 자기 복관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음. 아멘 영어도 읽어줄까? 아까처럼 아까 잘 읽었는데 And Jesus said to them So every teacher of the Lao Who was, has been thought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He has bought both new things And old things saved in his house And he brings out both So, new things and old things. 음, 집주인과 같대, 집주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he's like the owner of house. 그래서, 어, 집주인처럼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볼수 있고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천국은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 문제 미리 보여줬다. <웃음>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가서 선생님들하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친구들 다음 주까지 빠이빠이. Bye.